전한 듯 보였던 둥근 달이 오늘 보니 반쪽도 안 된다. 제멋대로 변하는데 뭐 하러 그리 이쁘다 했는지 점점점 똑따다 가져갈 수도 없는 저 달이 오늘은 누구의 마음에 남아 이루지 못할 희망을 주고 사라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음, 어, 색다르게 음, 자작시로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네 자작시로 오프닝을 한 이유는 오늘의 주제와 저씨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음, 남녀가 연애할 때는 영원할 것 같죠 어, 나는, 어, 나, 나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너만은 나를 사랑해 줄것 같고 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요 음, 그렇지만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커플이 몇이나 될까라는 거죠 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만날기가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음, 과거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이 다 한두 사람씩은 있잖아요 음, 너, 너무 조금인가? 한 세네쯤? 아, 더 될란가? 아무튼 음, 그래요. 근데 제각기 음, 그때 상황에 맞는 이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음, 그때 그 사람이 음,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의 독백입니다. 음, 그 사람의 마음 궁금하죠. 음, 어제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한달 전에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옛날 언젠가 내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한 번쯤 음, 빛바랜 사진처럼 생각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일 수도 있고 자, 제가 여기 4장의 네 카드를 꺼내놨어요. 근데 전 항상 카드를 꺼내놓고 솔직히 썸네일 같은 건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음, 전 솔직히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내용을 그려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에도 하고요. 그런데 카드마다 내용이 다 그럴 수는 없더라요. <웃음> 그렇죠 없더라요? 음, 음. 어쩔 땐 정말 카드 내용이 완전히 막장, 뭐, 슈레기, 어, 민폐, 이렇게 돼가지고, 아, 정말 괴로울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이 뽑은 이 카드에는 정말 로맨틱하고, 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섰구나. 라고 조금 훈훈함을 좀 음, 이 가을에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가을은 덜 왔지만, 올듯말 듯한 이 가을, 그래도 반드시 오겠죠, 가을은요? 네. 자, 아,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1, 2, 3, 4. 자, 천천히 한번 골라보세요. 보셨나요? 저는 연희 때와 똑같이 일번 사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어, 이 사람은 음, 굉장히 고민 끝에 이별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음. 세상에 고민하지 않는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고민은 뭐 저만 했을까요 음, 나도 했지 그렇죠자 허리 봅시다 음. 고민했다 음. 파란색 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음. 내오장육부가다 타들어갈 정도로 음. 고민을 했다, 너와의 이별을. 그렇지만 난이 이별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어. 음. 난 그때 너무 자신 있었거든. 응, 음. 음, 맞아요. 난 그때 너무 자신 있었어. 그리고 너와 어, 이 헤어짐이 음, 나한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음. 새로운 시작이었고 음. 너를 떠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를 그리워했었고 음 이것이 잘한 일인가 망설이기도 했었어.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 관계는 뭘더 해볼 수가 없었어. 더, 한, 더 나간다는 건 너무 무의미했고 울먹이는 너를 음. 어,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울먹이는 너를 음. 매달리는 너를 음. 뒤로 앉아 나는 돌아섰어야만 했지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나는 너, 너가 그리워졌고 음. 나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 과연 내가 잘한 것인지. 이 그리움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에, 그리움에 사분쳤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 오, 이두분왜 헤어지셨대요? 그런데? 그게 그게 궁금하네. 오, 음... 이 사람은 그렇게 떠나갔어. 떠나 가면서도 여러분을 그리워했고 그러면서도 떠나갔네요. 어 이게 무슨 음왜 그랬을까? 어왜 그래야만 했지? 참 알기 힘든 음. 아이러니합니다. 음.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음. 나는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 음. 내 생각만 했지. 음. 어, 끓어오르는 숱한 감정들을 억눌러야만 했어. 음. 어이 사람이 뭐뭐어 뭐, 혼자 와 혼자 로맨틱은 혼자 다 했네 멋있는 척은 음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했어요 음 결혼했네 대박이다 아니 무슨 결혼하 결혼하면서 이렇게 잡담 말들을 다 하지 음와이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왜이 모양이랍니까? 어... 여러분, 이 사람이 떠나갔어도, 어, 여러분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걸로 보여요. 어, 맞아. 이 사람은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났었던 건 사실이지만 자기 안전된 자기 울타리를 어, 깰 수가 없었다 어, 이내 울타리는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매우 어, 나는 그 울타리를 매우 만족했다 어, 자기만 만족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어, 너를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이, 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음. 아, 너를 생각했다. 너와의 즐거웠던 시절. 음. 그니까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지냈던 그 시절. 음. 이, 이 사람은 참 되게 아름답게 어, 이과 과, 어, 돌아서면서 되게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속은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네어 맞아요 이 사람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 그런 식의 표정을 짓고 음, 아, 그런 식의 표정을 짓고 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어, 안그런 척 하면서 어, 그 다른 이성들에게 많이 눈길을 주지 않았었나 싶어요 아이 뭐이 뭐, 이 사람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음, 여러분들하고 그 육체적인 관계도 음, 어, 생각했었고 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었대요 음. 그냥 우리 어, 육체적인 관계는 가끔씩 만나서 하면 안 될까? 뭐요런뭐 그런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면서 이걸 왜 깔았어? 음. 떠나가면서 어, 참, 그 예, 옛날에 그 떠나지마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음. 저막 떠나가면서. 어. 어떻게 나를 사랑해라는 말이 이제 그그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음 아무튼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그 떠나지마 맞아 떠나지마 어 떠나지마라는 노래가 있어. 어. 혼자서 저기 뭐야 멜로 영화 다 찍었네. 어, 마음은 마음은 완전 실렉인데네 <웃음>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라고 그래요. 어. 여러분 이거 과거에 몇 번째 남자였어요? 어. 뭐전전 전 남자 아니면 전전 전 남자 아니면 전여전 전 여친 전전 전 여친 어. 이꼭 어, 남자라는 법이 어, 법이란 법이 있겠습니까? 어, 그말이 아, 여기가 너무 황당하게 나와가지고 여긴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치만 이 사람은 여, 여러분들한테 그런 옵션을 제시하고 싶었대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웃음> <참>. <웃음> 잠깐 다른 카드 어, 다른 카드 한번 봅시다 어. 그럼 이 사람의 그 떠나갔을 때 어, 결혼한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떠나가서 거의 바로 결혼을 한것 같아 이거 뭐야 뭐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갖다 뺑 시킨 거야? 아, 결혼 생활 도중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놓, 놀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런 이 이런 게 카드에 꼭 하나씩 나와, 음, 카드에 하나씩 나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기억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나봐요. 어. 이렇게 자기 마 맘,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다는 거죠. 어, 맘 같아서는 여러분한테 그런 옵션을 갖다 제시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딱 돌아가는 모냥새를 보니까, 뭐라, 돌아가는 모냥새를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판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 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진짜 아쉬운 척다 해놓고 뒤로 돌아섰으면서 우리 그 우리 저기 막 그래도 음, 가끔씩 만나서 뭐 저기 뭐몸 어, 풀어볼까? 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어, 못 하지. 개 어,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어, 어느 정도 만나다가 쫑나지 어, 않았나 싶어요. 음, 왜냐면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지. 어. 와, 아름답지가 않았네. 첫 번째 카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어, 맞아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생각했어. 어, 밤낮으로. 밤낮으로. 어, 그 생각을 갖다가 한동안 떨칠 수 없었다. 라고 나와요. 음, 이 사람의 말로 예, 빌어보자면, 어, 파랑새야.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뻔뻔한 거 아는데, 나는 너를 떠나서 한 시도 너를 어어 어, 너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잊은 적이 없어. 아 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우리 가끔씩 만나서 뜰 어, 밤을 보낼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어, 너는 너무 요염했어. 난 그걸 잊을 수가 없단다, 파랑새야. 근데 어떡하니? 음나 어, 나는 솔직히 어, 네가 아는 것보다 더 쓰레기야. 난 욕심이 많아. 나는 내 이것들을 놓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너도 놓을 수가 없어. 음, 너의 포근함, 음, 너의 배려심 그러면서도 음, 요요만 너의 자태. 음, 나는 아직도 음, 너를 생각하면 음, 너와의 밤이 떠올라.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완전 슈렉입니다. <웃음>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이걸 웃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지금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카드가 이렇게 나올 줄전 몰랐어요. 응, 정말로. 음, 이 떠나갈 때는 너무 애절했어, 애절했어요. 어, 진짜 냉정하게 돌아, 이이 뜨거운 마음을 두고서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말이지. 음, 여러분들하고의 마음이 어, 저기막 식어서 돌아섰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돌아서고 나서 바로 결혼했어. 이런 섭을 음. 아 정말 죄송합니다. 1번 어, 카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1번 카드는, 음, 제가, 유군무언입니다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자, 여기서 종료할게요. 어, 너무 카드가 클리어해서 더 이어붙일 수도 없네. 음, 더러는 조금 만나, 어, 조금 만나다. 어, 그냥. 끝을 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끝내고 가신 분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았거든. 음. 어떻게 개개인마다 다르다, 르잖아요 헤어졌다고 또 끊어지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떠났다. 음. 아, 여러분들은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찬물을 끼얹어서 네, 1번 카드 여기서 마치고 재미있으셨다면 그냥 한번 시원하게 욕해 주세요. 음,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버렸을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1번 카드 리딩을 여기서 마치고 네, 재미있으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꼭 염치 없네요. 네, 여러분 안녕.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네 2번 카드 리딩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 1번 카드 솔직히 되게 당황했네요. 음.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음.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어떤 숨은 내용이 있는지 제발 좀 다르길 바래 어. 나의, 나의 이 다혈질 같은 음. 이 사람이 되게 다혈질이었나봐요 음. 나의 어. 그 욱하는 그런 성격들 어. 좋게 말하면 진취적이고 어. 어, 자, 책임감 강하고 음, 그렇지만 어, 단점으로 보자면 나는 너무 빨리 쉽고 빨리 실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음, 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너를 불안하게 했다 음, 너는 굉장히 좋은 여자였고 모든 걸다 갖춘 여자였지만 어, 내가 너를 갖다 담기에 내 그릇은 음, 너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 너의 크기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음, 항상 나는 너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음. 어. 잠깐만요. 어, 다 떨어졌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열등감을 느끼면 어, 한눈 많이 팔아요. 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이 어, 실제로는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너는 음. 나의 잦은 방황에 나를 돌아섰지. 그러나 나는 너를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 끊임없이, 어, 끊임없이 나는 너에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어, 말을 했었고, 그럴 때마다 너는 냉정하게 음, 뒤 돌아섰었지. 여기는 여자분이 어, 어, 파랑새분이 어, 상황상 여기는 여잔것 같아요. 여, 여, 여성분이 어, 숙청의 칼을 빼들었던 것 같아. 나는 상실감을 음, 상실감으로 음,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에 비해 너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음. 그래서 나는 더 쪼잔해졌다. 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쪼잔해졌고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갖다 헤집어 놓았다. 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 어, 그랬다 라는 생각도 해봤고 음. 네가 잘난 척 한다 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다. 음. 그럴수록 나는 더 방황을 했고 음. 나는 어린애처럼 음. 너를 힘들게 했지 나는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다시 돌아봐 줄줄 줄 알았어 그러나 너는 너무 단호했다 음. 이 사람이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음. 어쩔 수 없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럼 돌아서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후폭풍이 왔을까? 음. 나는 어린애처럼 너한테 쫄라도 보고 떼도 음. 써보고 음. 가기 싫다고 왜 우리가 헤어져 되냐고 매달려도 봤다. 음. 그러나 너는 너의 선택을 번복하지 않았다. 나를 돌아봐줄 만도 한데 너는 너의 새로운 길을 선택한 듯 싶었다. 나는 너와 헤어진 후에 열심히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지냈어. 너의 어 멋있는 모습도 생각도 해보고 음. 너와 너와 나눴던 사랑도 생각도 해보고 음. 그럴 때마다 쪼그라지는 나 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들로. 그렇게 너에게 돌아갈 날을 꿈꿨다.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돌아갈 마음이 있었네요. 그런데 음.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사귈 당시에 여러분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뭐랄까 여러분들처럼 음, 어떤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깊지가 못해요. 수가 낮아. 음, 수가 낮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열, 이 사람 열등감에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음, 불을 지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음, 우리 관계는 더 이상 감은 밑바닥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밑바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계속 남아있, 남아서 숨셨던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요 앞뒤가 다 똑같아. 일본 카드하고 달라. 어, 앞뒤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 어떡하면, 그니까, 애처럼도 졸라도 보고, 매달려도 보고, 어,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음.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 돌아서질 않았다. 그래서 멀리서 그저 바라 바라볼, 바라볼 뿐이다. 라고 알려주네요. 음. 이 사람이 누굴까? 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어, 이 사람은 기억에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고 싶은데? 어. 다시 오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기가 안 나. 그, 그,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할 알란가 모르겠다. 그, 걸음이 느려서. 걸음이 느려서. 내 맘이 느려서. 그 노래 있어요. 음. 그, 저기, 막, 그 노래처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음, 다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사람의 원래 성격은 굉장히 성급하고 어, 그냥 이, 예를 들자면 어 저거 좋네? 그러면 좋아? 그래 가자! 뭐 이런 성격인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마음에 꼭 쥐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여러분, 어, 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 근데 또, 참,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음. 이 사람이 바라는 마음은, 어. 뭐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음, 내가 갖지 못한 거에 아쉬움이고 어, 어떠한 대시가 들어와도 그닥 내키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현재까지는 그래. 근데 여자가 없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자가 있긴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음, 굉장히 가벼운. 그냥, 뭐지, 그 허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음, 뭐, 그런, 그런 정도의 여자는 있었다라고 봐요.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잠깐만, 이 사람 돌아, 돌아올려가 이게, 여, 여러분, 혹시, 지피는 사람 있으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많이 성숙해진 느낌이 나, 어 많이 성숙해진 느낌이 나고, 누군지 모르겠다. 이번 카드 뽑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를 어,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해요. 음, 자기 그 지난날을 갖다가 많이 반성한 것 같아. 음, 맞아요. 음. 그, 그 그러면서도 좀 불안해. 음, 이 안정되지 못한 마음 음, 그런 거죠. 반, 안정되고 싶지만 안정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그 불안함이 어, 그 전에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이야. 180도, 어, 180도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보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전애인인지 전전애인인지. 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전애인인지 전전애인인지. 어,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부활의 카드가 떴네. 음, 이거는 어, 이별이 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었다? 어, 여러분의 단호한 태도가 이 사람으로 하고 하여금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 성숙한 마음을 갖게 했다. 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옛날 같이 그렇게 어, 지맘대로 돌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 요이 사람은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음, 무엇이 소중하다라는 걸 갖다가 깨달아갔다라고 봐요. 어, 이번 카드 아주 내용 좋네요. 음, 자 이번 카드. 어,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웃음> 저, <게임 웃음> 저 제가 농사 게임을 하거든요. 어. 기차가 들어왔다고 알려주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금이 들어왔네. 음, 아무튼, 자이 사람은 뭘까? 어우 세상 다 무너져가는, 음 세상 다 무너져가네요. 이게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일까요? 그 사람의 독백이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겠죠. 음그 사람의 속마음. 헤어졌을 때그 당시. 음. 나는 이 슬픔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나가고 싶지 않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야 했는지 난알 수가 없어. 백날을 갖다 생각해봐도 난 도저히 모르겠어. 파랑새야. 그래알아 우리 관계가 식상해진 건. 근데 그게 너가 싫어서가 아니야. 다른 연인들을 봐. 다 그렇게 만나.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니. 음. 어, 이 사람은 약간 카드를 딱 보는 순간, <웃음> 막 자기 감정을 갖다가 막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음. 안 돼.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절대 인정 못해.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또 무너졌네. 일을 어쩌 하면 좋아. 어. 이거는 이별이 완전히 단호했네요. 이거 왜 헤어졌죠? 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이 사람하고 헤어졌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쓰고, 어, 발버둥치는 쓰고 발둥막 애쓰는 느낌이라고 할까? 어, 약간 좀 악에 바친 느낌도 있고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그래요 음. 참 느낌이 희한하네 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네 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이 사람 음, 왜 지가 실망했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실망을 어또 어, 이거 또 나왔네 음. 음. 난 여기서 안 나올 거야 난안 나올 거야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이에요 조금 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넌 편안하니? 어. 너도 잘 있으면 안돼 내가 이런데 이런 거 같아요 너도 잘 있으면 안돼 너도 나만큼 힘들어야 되고 너도 나만큼 불안해야 되고 너도 나만큼 발버둥을 쳤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음. 여러분들도 그리 감정이 편한 것 같진 않은데 음. 그러면서도 뭔가 이 사람이 또 어, 새로운 플랜 머리를 쥐어짜고 있네요 어,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헤, 헤어지고 나서 안까님을 쓰네 안까님을 문제점을 찾으려고 아니 문제점을 사기는 그 당시에 알아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나는 이 우리의 관계가 어, 어, 어떠하든지 어 힘들 어, 얼마나 힘들든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어. 난 인내하고 갈수 있어 파랑새야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왜 왜 헤어져 있었어요? 왜헤어졌을까 헤어진 이유가 궁금하네. 이 사람은 지금 헤어지기 싫어서 발버둥치는 어린애 같아요. 음, 어린애라기보다 조금 억지 반억지 쓰는 거지. 아 뭔지 알겠다. 왜 헤어졌는지. 왜 헤어졌는지 알것 같다. 이 사람은요, 음, 그, 외형은 성인이지만, 음, 그, 좀 뭐랄까? 질질 끌려다니는 게그 없지 않아. 어, 질질 끌려다녀요. 그, 그, 부모 말이나, 어, 이런 주변 사람들 말에. 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음. 그러면서 뭘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기는 음.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때를 쓰고 헤어질 수 없어 발버둥 이거 치는 거는 이거 다 뻥구라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갖다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없는 구조야 이 사람은 어, 태생이 그래 태생이 어. 마마보이 아니면 어, 마마걸 응. 뭐, 그런 거지. 지금, 뭐, 아무 말도 필요 없고, 화만 내는 너를 보면 내 마음은 정말 답답해? 이거예요. 음.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쌩대를 쓰고 있는 거. 어, 난너 아니면 아니야. 어, 뭐, 이런 식으로 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데, 어, 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데, 이 사람은, 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어, 자기 생각이고, 어, 여러분하고 데이트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부르면 갈걸? 파랑새야 나 엄마가 일찍 들어오래. 파랑새야 집에 이모가 온다고 엄마가 오래. 어. 뭐 이런 거지. 파랑새야 아빠가 오늘 출장 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엄마가 어, 엄마가 일찍 와서 같이 밥 먹제. 뭐 이런 거예요. 다 엄마, 엄마, 엄마. 뭐 이런 거지.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보겠냐고. 음, 또 나왔네. 결국 얘는 그 한결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 파랑새한테 다시 갈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얘는 못해요. 어, 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의지가 없거든. 음.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거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가 놀고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늦게까지 놀았어. 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마흔 살, 쉬운 살 때도 이런 사람 있어요. 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야, 너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그러면, 어, 엄마, 나는 오고 싶었는데, 파랑새가, 어, 저걸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할수 없이 먹고 왔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나 분명히 일찍와서 같이 저녁 먹자 그랬는데, 파랑새한테 잡혀가지고, 어. 내, 내, 나랑 같이 뭔가, 어, 까? 제껴?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 사람 케이스는 그러네? 없지. <웃음> 그러면서 무슨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때려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타워카드가 두 개가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인정을 못 해. 어. 왜냐면 애거든. 음. 나이가 먹었어도 자기 손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요. 직업도 변변치가 않고 사람들 만의 혹해 야, 너 그거 뭐지? 그거 저기 막그 회사 그렇다는데 너 그거 거기, 거기 왜 들어갔어? 그럼 어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와 봐. 그럼 그거 때려치고 저쪽으로 간다? 어, 자기 주대가 없어요. 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 제 부모님이 너 그거 왜 때려쳤니? 그러면 아 글쎄 그저삼시기가 저기 막그 뭐 회사 안 좋다고 뭐 그러더라 그래서 엄마 나 그거 때려쳤어 이러는 거예요 어. 아마 얘는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한테 용돈 받을걸? 음. 나이가 뭐 서른이든 마흔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 음. 욕심만 욕심만 만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깨졌지 어. 3번 카드는 전, 전, 전혀 로맨, 어, 로맨틱하지도 로맨 않고 음. 그냥 자기 아까림도 못하는 어, 사람의 철딱선이 없는 응석 같은 정도네요. 어, 맞아요. 음. 자기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나는 이제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지긴 개뿔. 음. 달라질 수가 없지. 어, 다시 태어나야 돼달라지려면 맞아요. 어. 얘는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가고 뭐 이런 건다 회피하고 싶은 거지. 음.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이 사람은. 음. 잘 헤어진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날... 어.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됐던 그날 어, 이 사람은 진짜 제가 처음부터 막 떼쓰는 느낌이 났다 그랬잖아요 이 카드를 딱 보는 생각, 그런 그런 느낌이 있한는데탁 올라왔어요 생짤, 어, 생때를 어생 부리는 느낌? 이 사람은 음, 이 예,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고 길들여지기를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사람 음, 저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소. 어, 대답해 주세요. <웃음> 그렇으면 그렇다고. <웃음>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아 어, 이게 무슨 일일까 음. 뭐 거의 뭐 탈진 상태신가요? 어디 보아요? 음. 이 속마음을 안다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어, 확인된 바 없지만 음. 참 재밌어요 어. 를 남겨두고서 고민에들어갔을까 음. 지켜야 될게 있었다 라고 뭐 보여지는데 지켜야 될게 있었다 음. 사랑했지만 어, 뜨겁게 사랑했지만 나는 지켜야 될게 있었고 어, 해야 될 일이 있었다 음. 아. 이거는 음. 음. 나는 이거는 그 어. 여성분이 떠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아까 것도 어, 아까 그거 아, 전액 카드도 그렇지만 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여기 여성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여성이 떠나가면서 독백을 남긴 것 같아. 그 사람이 여성인 것 같아요. 음, 정말 지겨워. 너의 그 널뛰는 감정.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아 그냥 그냥 때려칠래. 내가 솔직히 이게 맞는 길인지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파랑새야. 난 진짜 지쳤어. 너의 그 널뛰는 감정 받아주는 거. 나도 내할 일이 있고 응? 나도 내 일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전화해가지고 어? 네 감정 변화하는 거 하나하나 나한테 다 얘기를 하니.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1번 얘기할 때하고 2번 얘기할 때 3번 얘기할 때다 말하는 톤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이 카드에서 묻어나오는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음. 아 몰라 아, 몰라 나는 고민은 다 끝났고 음. 나 그냥 나 그냥 가만히 내도 음. 나는 너한테 돌아가지 않아 그냥 그냥 감정이 바닥날 때까지 있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돌아서는 게맞아나더 이상 갔다가는 너한테 진짜 쌍욕할 것 같아, 이 새끼야.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아. 그만 좀 해. 어, 그만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어, 너의 그까 칼스러운 성격 어, 맞춰주기도 힘들고 어, 뒷공무니로할짓다 하면서 말로는 안 그런 척야 어? 입에 묻은 거품 닦아줄 생각하지 마어 그런 거안 해도 돼어나 몰래 뒤에 가서 딴 짓이나 하지나 어, 그랬던 거예요 어 네그 드러운 감정들, 어? 널뛰는 감정들한테다 저기하고 어? 엉뚱한 년한테 가서는 그렇게 젠틀한 척했니? 나 너무 지겨워. 음. 이 사람, 어. 그리고 저기 막 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음, 그냥. 이그그 그 파랑새 어, 여러분들이 빵찬그 파랑새가 뭐 누구랑 지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 아난난 아, 난 몰라 난너너 너, 너 그러고 네가 누구랑 사귀든지난난 어, 난 상관하고 싶지도 않고 어, 나는 어, 그냥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어, 너의 그 번지를 한그 말들 다 짜증나. 어, 다 짜증나. 나한테는 그렇게 일불도 아까웠니? 너 너한테는 되게 잘 쓰잖아. 너 그녀한테는 뭐 해줬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이 그거 들고서 내 앞에서 왔다갔다 했어.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 여러분들에게 어, 오고 싶나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성격이 화통한 데가 있거든. 음, 화통한 데가 있고, 아, 저기, 막, 뒤끝이, 어, 뒷끝이 없어요. 음,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헤어지고 나서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어, 여러분들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한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 단호해 음, 음, 오기만 해 죽여버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웃음> 아주 죽여버려 응? 이런거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민 중이다 나름대로 어떻게 다가갈까 어, 고민을 한다 그럼 고, 으, 다가오면 어, 일단은 대화를 나눠보자 어, 나름대로 앙증맞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 대화를 나눠보는 거야 일단 말을 한번 건네보자 음, 그렇게 하고 괜찮아 어떤 네, 네가 무슨 욕을 하든 나다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어, 난다 받아줄 거야. 어. 그럼 뭐합니까 어, 이건 지, 지 혼자의 꿈이고 막 이런건데 음, 본인 혼자만의 꿈이에요 음, 혼자만의 꿈을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 것 같네 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음, 맞아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음, 여러분들이 성격상 이 사람의 뒷바라지를 좀 많이 해주지 않았나 싶어 어, 이 사람 카드값 같은 거밀려있는거좀몇번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돈이 있어도 어, 돈이 있어도 안써 어. 없어 그니까 어쩔 때는 없어서 못 쓰기도 하지만 있어도 안 써요. 응, 여러분들한테 어, 해달라 그러지. 응.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웠던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냥 애누리 없 애누리 없지. 어 애누리 없다. 응. 그냥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응. 빠르게 결정 내리고 음. 그리고 이이 이 빠르게 결정 내리고 어 맞아요 어 그냥. 아 이것도 저것도 다 이제 귀찮고 잠시 어, 본인만에 위한 쉼을 갖는다 어, 카드는 그렇게 알려줘요 어, 여러분 과거에 이런 적 있었어요? 아니면 최근에? 음,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건 솔직히 그 사람의 속마 아, 사람 그, 그래요 그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 음, 수윗하고 멋있었을 거야 내게 없는 성격도 있고 젠틀하거든요 보여지는 건 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지 어. 그러니까 뭔가의 매력에 이끌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징징거려 징징 어. 징징 징징 어. 그리고 잠, 걸핏하면 잠수 타고 얘 잠수부예요 어. 잠수 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하다 하다 못해 그냥 지겨워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꺼져 하고서 발로 빵찬 느낌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쉼을 어, 갖고 있다 어, 그래도 이사람은 음, 헛발들 계속하고 있네 어, 어, 꿈에다 색칠해요 자기가 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다시 옛날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어, 믿어요. 어, 여러분들하고 어, 사랑을 나는 옛날같이 그런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어.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꿈을 것, 어, 꿈이고 음, 이미 엎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엎어진 건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음. 네 보세요. 다섯 어, 개컵 중에서 세개가 쓰러졌잖아. 가반수가 넘게 쓰러져서 끝난 거야. 어, 게임 오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이별 아, 솔직히 이런 이별은 속 시원하지 않나요? 난 그럴 것 같아. 정말 가슴 아프게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게 아니라, 아니기 아니 때문에 이, 이런 이별은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고 동 굳었다 싶을 것 같아요. 음, 아닌가요? 음. 자, 자 오늘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끝내고 워낙 클리어하게 끝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음, 좀 아름답고 멋있는 결말이 아니어서 다음번에는 어떤 속마음으로 해야지 진짜 로맨틱한 게 나올지 참 암튼 오늘 카드 리딩 즐거우셨다면 여러분 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한번 속마음 한번 속마음 시리즈 한번 가볼까요? <웃음> 언젠가 로맨틱한 게 나오겠지? 어. 아무튼 자,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